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여기 음. 네. 많이 보신 것들 위, 위 안쪽한 이 특히나 이 아이언 분들은 특히나 또어 이런 익숙하고. 작품들을 혼자서 누가 만들어서 이걸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작품 좀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숙한 작품, 이거트 네, 네. 마크 포면 레진으로 만든 첫 번째 샘플인데. 얘는 정말 일주일 만에 재미로 만들었어요 얘도 재미삼아 한 어. 일주일 정도 어. 이 앞에 피규어는 게임 피규어 같은데아 이거는 그 부산에서 하는 게 뭐죠? 그 지스타요? 아, 네, 지스타 네. 거기서 넥슨 부스에 진열하려고 어 넥슨에서 어. 의뢰를 받아서 제가 제작했던 거고요 네네. 이것도 나름 재밌게 한다고 금방 끝났습니다. <웃음> 어떻게 준비하실지 <즐기실지> 모르겠지만 <웃음> 재미만 있으면 금방 <웃음> 네, 끝나. 네, 네. 서울대 간 친구가 아, 그러니까 이제 가떻게 쉬었다 네. 다 재미 삼고. 없이 예. 재미, 아. 재미 안 삼고 진짜 열심히 만드신 거 없어요. 제, 일로 써, 정말 <웃음> <웃음> 재미 안 삼고 일로 진짜, <웃음> 진짜 <너무> 걸어야겠다, 정말, <웃음> 정말 그러니까 미치겠네 내가 만들 때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좀만드신 작품은 없나요? 아니, 뭐 만들 때마다 죽을 동 열동 만들기는 하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재미가 없으면은 다음 거를 진행한. 뭐 약간 뭐 손수가 없다고 할까요? 지금 자괴감이 좀 들어서요. 아. 진짜 근데 이거 오늘 그보면서 오늘 본 피규어 중에 가장 뭔가 아, 좀 아름답고 보람찬. 되게 뭐, 뭔가 진짜 뭔가 철학적이고 아. 뭔가 철학을 느끼셨다는 것보다 예. 예 진짜 철학적이에요. 글레버를 좋아하시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. 제 와이프라고 생각합니다. 말꼬락조아. 아, <웃음> 아 어이 근데 방송에 적합하신 예. 말씀까지 <웃음> 해주셨어요. 아. 제 예. 말씀도 예. 볼거기 때문에 <웃음> 진심을 다해서 어떤 컨셉인가요검투사의 예. 삶을 되게 처절하게 사는 기계인데 그 삶이 싫어서 죽고 싶지만 기계인데 메모리만 떼서 옮기면 그냥 어. 다시 예. 옮겨갈 수 있잖아요 예. 근데 죽음을 바라는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상관된 컨셉으로 만든 거죠 아, 그럼 진짜... 메모리를 이렇게 들고 게 메모리를 부시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멋이 없겠죠. 아, 결정적으로. 그가요 그렇죠. 네. 찌르는 쪽에 뭐 메모리가 있다는 설정으로. 네. 네. 인간 네. 의흉내를 내는 <웃음> 로봇이라는 컨셉입니다. 아, 아, 너무 진짜 이건 너무 아름답다. 야, 이... 사실 피아니 작품이 보기에도 이렇게 조용성이 좋고 예, 참 예. 귀엽고 예쁘다 보니까 예. 이게 사진으로만 공개가 되어도 전 세계나 이런 데서. 불법 카피를 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아 그래서 피아님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까지 생길 어 정도로 그 피아님의 조형성이 뛰어나죠 정말... 사실 커스, 커스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꾼다는 라개념도 있지만 네. 보기 좋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SD로 바꾼다는 것도 그냥 작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, 가장 보기에 적절하게 멋있게 예쁘게 그 비례를 잡아내는 것이 정말 네. 중요한 그 독특한 그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. 예.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겁니다. 네. 네. 단순히 그 피규어가 예쁘다가 아니고 그 피규어를 보면서 그 피규어에 숨겨진 이야기, 뒷 이야기가 음. 그 피규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보통 아이언맨이나 스타워즈나 건담같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피규어가 잘 팔리게 되는 거아요 음. 저는 이제 빈얘기는 네. 그거밖에 생각 안할것 같아요. 일주일 걸렸어요. 예, 그러니까. 요 <웃음> 궁금한 게 아이디가 피아. 네, 피아. 네. 무슨 의미가 있는가?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피아시플피피아시플피의 <웃음> 뜻이 너와 나거든요. 아. 피... 아, 아 그냥 아이디랑 똑같아요. 아, 아 너와 나.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피아라고 있어요. 아, 알아요, 아 예, 알아요. 예. 좋다. 운명이다도 저... 어 전공을 좀 하셨나요? 전공은 아니고요. 그냥 끼를 못 이겨서 그냥 일일이 들어가게 아 됐고요. 그냥 아 어렸을 때도 그 프라모델을 너무 사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. 아 그러면 동네 친구들을 다 모아요. 그래갖고, 야, 너는 뭐 사고, 너는 뭐 사고, 너는 뭐 사고, 너는 뭐를 사라. 예. 몇월 며칠 날 놀이터에서 모인다. 그러고서 아 걔네들을 모으면 조립해서 보내는 거예요. 손톱깎이를 깔끔하게 조립을 하잖아요. 아아아 조립을 해서 아 각자 아 집에 네, 보내면은 네. 걔네들이 지네 엄마 손잡고 저희 어머니랑 와고 이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. 왜 당신 아들이 우리 이 비싼 프라모델을 조립을 하고 있느냐 지능 개발하라고 사줬더니 정작 다른 애가 조립을 해서 보내니 예. 음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알았어요 아, 내가 되게 이쪽에 키가 있구나라고 아 알았는데 네, 약간 좀... 그래좀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? 한 2년 정도 지하실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어디 가서 배우거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자체는 저는 좀아 되게 아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심지어 독학? 네그래서 네. 저의 지하실 있던 데가 벽 보면은 곰팡이가 새기지도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런 데는딱 어... 2년을 살다가 나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무슨 득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, 저기 무슨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폭포랑 싸우면서 득음한 거 같은 그에 네, 지하실에 어... 딱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... 이렇게 딱 뜨던가요? 딱은 안뜯었 <웃음> 슬슬 이제 실력이 <웃음> 좀 쌓여서 부모님의 그 생각도 좀 많이 바뀌셨을 것같머데 저만 보시면 계속 우셨어요. 어. 너 어쩌려고 그러니, 뭐. 부모님 도움 필요 없고 제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부모님이 저희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. 네. 라면 먹고 막 그러고서 살다 보니까 56kg까지 빠졌는데, 어느날 어머니 아버지가 어깨에 쌀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지하실을 내려오시는 거예요. 데 네. 어머니 그때 그 우시던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? 예,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, 돌아가시기 전까지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근데 예. 점점 잘 돼가고, 이제 해외 쪽이랑도 일을 하고, 예. 용돈도 많이 드리고. 아, 예. 네. 예. <웃음> 예. 예. 작가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, 아, 또좀 뭔가, 이 피규어가 단순한 피규어를 넘어서서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죠, 예. 예. 저희가 할수 있는 좀 간단한 거뭐 없을까요? 저희 또 네. 커스텀이라든가. 아니, 저희가, 저희가 아 얼굴이 지금 소프. 없어요. 이 두부, 네. 예. 두부 아니에요? 소프가 두부 아니에요? 예 맞습니다. 두부? 아이늘에또 해보는 건가요? 네. 아 진짜로? 네. 아 그럼 대결. 좋아 대결이에요. 어디 한번 이겨보시지. 나의 창의성을. 훗. 왜 이렇게 절져는데 왜? 왜, 왜요? 냄절하고 그래요? 좀안 좋은 냄새가 아, 나죠? <웃음> 했는데. 오줌 냄새가 오죠 냄새가 진 냄새가 나죠? 냄새가 나죠? 냄새이 나죠? 냄새가 나죠? 제가 뽑은 냄 c 는